귀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전구입니다 지금 현재 오버워치 환상의 겨울나라 업데이트가 2017년 12월 13일 이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겨울나라 스킨과 현재 예티 사냥꾼이랑 신규 단투가 생겼는데 먼저 어떤 스킨과 어떤 이제 신규 치장 아이템들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제 메인 스캔들로 업데이트된 한조, 아나, 솜브라 스캔이 보이는데 이번 스캔들은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현재 메인 화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나가 이렇게 한조한테 <웃음> 눈을 던지는 건데 사람들이 통쾌하다고 해요 이거 보고 <웃음> 아무튼 어, 디바는 스캔이 업데이트된 게 없고요 겐지 같은 경우에도 스킨이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둠피스트 같은 경우에도 없고요. 라이나르트는 이제 스킨은 추가된 바가 없는데요. 새로운 이제 하이라이트 연출인 눈싸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퐁퐁퐁! 하는 이런 눈싸움, 이런 눈싸움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로도그가 이제 업데이트는 지금 이 루돌프 스킨은 현재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 다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가 새로 된 이제 스킨은 얼음 낚시꾼 이제 바다 표범을 표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스킨들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이 보여요. 점점 이제 히오스 팀도 이제 가져오고 점점 이렇게 힘을 내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갈고리는 이제 바다 낚시하듯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고요자 예, 로도그 스킨은 여기까지 루시우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시즌에 있었던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 스킨을 다시 재구입할 수 있게 언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리퍼 리퍼도 저번 겨울 시즌에 업데이트가 되었던 이 오싹 스킨 이 오싹 스킨을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크리 또한 저번 시즌에 풀렸었죠 스크루지 제가 왜 얼음 스킨들만 다 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연의 일체로 스크루지 스킨 이 스킨도 다시 재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구매가 가능하고요 메르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가 된게 없고요 자 메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에 있었던 이제 메이리 크리스마스 이 산타복을 입고 있는 이 메이스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아 추가가 되었다기보다는 다시 구매할 수가 있고요자그다음으론 모이라 모이라는 이제 신규 챔프다 보니까 이제 추가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킨이 추가된 이제 바스티온 바스티온 같은 경우에는 눈사태 스킨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아 좋죠 아, 굉장히 굉장히 좀 디테일하죠 자 이제 나아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 공격 모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뭔가 이제 스킨 단순히 색깔놀이가 아닌 확실히 정교하게 모델링도 약간 바뀌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공격 경우 같은 경우에도 정말 확실히 많이 다듬었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정말로 이제 많이 다듬었다는 느낌이 자 그리고 솔저도 솔저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솔저는 이제 새로 알프스 1 7 6라는 정말 두터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솔저의 모습을 볼수 있는 스킨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뭔가 좀 머리 부분이 멋있기도 하면서도 약간 아쉽긴 한데 음 여기 1 7 6라고 써있네요 76%인가 아무튼 무기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번에는 좀 스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게 눈에 좀 보여요 자 이렇게 됐구요 자 솜브라 같은 경우는 이번 메인 스킨이죠 메인 스킨인 페퍼민트도 다시 이제 저번에 나왔던 페퍼민트 스킨도 다시 구입할 수 있고 이제 메인 스킨인 서리 일명 조혜련 스킨인데 아 닮긴 닮았네요 아, 뭐 아무튼 역대 정말로 정말로 솔직히 진짜 이쁩니다 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게 보여요 와 거의 캐릭터를 새로 창조한 느낌이 드는데 그 정도로 많이 공을 들인 스킨입니다 그만큼 퀄리티도 뛰어나고요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합니다 야 이거 달린거 보세요 확실히 노력을 많이 한게 보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메트라는 이제 시메트라도 추가가 된 바가 없고요 자 아나 같은 경우는 이번 메인 스킨이죠 이번 메인 스킨인 흰 올빼미 스킨 크, 멋집니다 아 진짜 멋져요 이거는 진짜 멋집니다 여, 뭔가 올빼미하면 날렵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올빼미를 상징할 수 있는 모든 치장 아이템들을 몸에 붙여놓으니까 상당히 캐릭터가 멋있어졌어요 무기같은 경우에도 이 약간 저만 그럴수도 있는데 약간 로망같은거 아닙니까 그 약간 스나이퍼 총에 붕대 칭칭 감아놓으면 좀 멋있어보이는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중대가 관계했고 여기 올빼미 형상이 보이네요 자 이런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제 수면총 수면총 같은 경우에도 올빼미 발톱 마냥 이제 이렇게 달려있는게 보이죠 자 이렇게 안하는 업데이트가 되었고 우리사 같은 경우에는 스킨 같은게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는데 이제 감정표현이 감정표현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승리포즈가 아니라 뭐냐 어 감정표현 강아지라고 강아지라고 새로 모델링한 것 같은데 우리사의 신스케닝 강아지 아, 신규 감정표현인 강아지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귀엽네요. <웃음> 안사라지나? 귀여워 <웃음> 안사라지나 봅니다. 움직이기 전까지는 안사라지나 봅니다. 이 박스가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감정표현인 자, 그 다음으로는 위도메이커인데위도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도 없고 겨울 시즌에도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없고요. 윈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티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번 시즌에 업데이트가 되었던 이 예티 스킨, 이 예티 스킨을 다시 구입할 수 있게 언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시 예티 아케이드도 플레이보게 될텐데 음. 혹시라도 아 솔직히 위스턴 스킨 중에서는 제일 탑급 안에 든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놓쳐가지고 아쉬운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구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리아 자리아는 역시 저번 시즌에 이제 나왔었던 서리 자리아 서리 자리아 스킨을 다시 이제 저, 아이 저는 아 황금목이라서 이게 서리 자리아 스킨을 다시 이제 구입할 수 있게 언락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크시인데정크렛은 이번 시즌에 새로운 스킨이 추가가 되었어요 비치릿이라고 이게 이제 정크렛 캐릭터가 호주잖아요 호주는 겨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의 겨울은 덥습니다 그냥 바캉스를 즐기기에 좋은 날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호주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주의 겨울은 여러분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정크렛이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저희 기, 기준에서 보기에는 좀 많이 추워보이네요 <웃음> 뭐 아무튼 이런 아름다운 아름답다 해야 되나 이런 멋진 정크레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 무기도 파랑파랑하죠 야, 여름 시즌에 나왔어야 될정크레 스킨 같은데 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스킨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냐타가 있는데 제냐타는 이제 전 시즌에 등장했던 이 가장 겨울 시즌에 가장 멋진 스킨이라고 평가받았던 제냐타의 호두깎기 스킨 호두깎이 정말 귀여워요 <웃음> 지금 다시 봐도 귀여운 이게 제냐타의 호두아니야빅 <웃음> 호두 이렇게 제냐타의 호두깎기 그리고 제냐타의 새로운 감정표현이 추가됐다고 해요 눈송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던 거와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멋지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스, 아, 토르비온은 저번 시즌에 이제 존재했던 이제 산타 토르비온. 산타비온, 일명 산타비온 스킨을 다시 구입할 수 있게 언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번 시즌에 풀렸었던 산타요정 트레이서 스킨. 산타요정 트레이서 스킨을 다시 언락할 수 있게 이제 약간 피터팬 같은 스킨이라 했죠 다시 이 스킨을 언락할수 있게 풀렸고요. 파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번 시즌에 있었던 동상 스킨 이 상당히 생각보다 이쁜 이 동상 스킨이 다시 구입할 수 있게 언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스킨 중 하나죠. 우리 한조 캐주얼 스킨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시네마틱 아니 그 코믹스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 스킨일 거예요 이 캐주얼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코믹북에서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이 스킨을 드디어 내놓네요 1년만에 사람들 평가로는 이 뒤에 욕만 없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편인 것 같습니다 활도 준수하게 이쁜 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추가된 모습을 모습들을 다 봤는데 이제 디바 같은 경우에는 추가가 된게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쉽고 그런데 요즘 오버워치가 좀 많이 하향세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이벤트도 많이 준비하고 스킨들도 이제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고 있고 상당히 이제 가치를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스킨들 어, 굉장히 이번에 이쁘고 좀 조혜련씨 조혜련씨? 아무튼 이번 스킨들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케이드도 정말 재밌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냥 한 번씩 플레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